키아 숨차.. <끼러> <끼러> <오>, <게이강러> <게이강러> 아 숨차.. 아. 여기가 100개! 지금 우리는 65, 64개! 한편이왜또 코인이 하나 비니? 이거 형 거만 채워지나봐 아 그런건가? 이게 호스트 코인만 채워지나봐 그럼 좀 곤란스한데? 잠깐만 이게 지금 스테이지 수가 10개인데 야이 부족해 100개가 안 채워져 15개가 부족해 이거 아 이거 빡센데 이러면? 야 27탄 당근부터 가자 그럼 뭐, 오늘 오늘 이거 한 다음에, 다음 화는 네. 한 펜이가 호스트 하자. 아, 번갈아 가면서? 어어어, 어, 어, 그러자. 아, 좋다, 좋다. 내가 너한테, 한 펜아, 이제 나는 80개 됐으니까 너는 네. 혼자서 동전 벌어와. 이렇게 해도 돼? 하하,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아, 가능, 가능. 보니까 또슈퍼머니 하니까 재밌더라, 고 먼저도. 재미없어. 이 자식. 아, 너왜 이래? 왜렉 걸려? 어, 이거 렉이야? 어, 이거 렉이야? 아, 렉이야! <웃음> <웃음> 아니 제 발목 어? 제 발목 잡... 렉이야? 렉이야? <웃음> <웃음> 이거 렉... <웃음> 어? 왜 저게 안 잡혀 나? 너왜 잘해 그리고? 기분 나쁘게? 아 저번부터 폼이 많이 올랐다? 어? 내렸다? 형이 칭찬하면 맨날 죽어 <웃음> 기다려봐 이거 <웃음> 어여기서 계속 미끄러져야 어? 나왜 못가 슈퍼님이 어떻게 하는 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레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솔직히 이제 초반 예열은 다 했고 가자 진짜로. 이거 왜 뽑혀? 이왜 뽑혀? 어 됐어 됐어. 어나 이상한 소리 내서 미안해요 여러분. 아아아아아 아. 엄마. 엄마. 죽이버릴 거야. 슈퍼맨 보실 때 이어폰 착용은 필수예요? <웃음> 이거 어쩔 건데? 저,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 아 반동을 좀 오. 줘봐. 이거 왼 오른쪽 왼쪽으로 찾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려다려다려봐 <웃음> 이게 뭐냐? <웃음> 야너 배꼽 냄새나. 이 <웃음> 차서 배꼽 안닦았는데 <웃음> 오케이. 와. 오 오. 담살 시도를 해? 래 <웃음> <웃음> 아까부터 담살 시도를 해. 아니, 당근 어디 있냐고, 진짜. 위에 뭐가 길이 하나 더 있잖아.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위다. 위? 잠 그러면은 어. 내가 발사대를 마련할게. 됐어, 나 발사대. 올라와, 오케이. 올라와. 으... 됐다! 어떤데? 올라간 거 봐. 이상한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너 이상한데? <웃음> 너, 너 연날리기 하고 있니? 어어. 어. 어, 뭐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진짜 되게, 야, 진짜 거기 있겠는데? 그냥 코스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 거기. 와, 어, 진짜 어렵다, 여기. 아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나 저거 쟤 저거 뭐야 야렉 너무 심해요 여러분 요즘 슈버맨 어? 어? 그 안에 당근 있나? 야 이거 좀 바뀌었다 맵이 진짜 그니까 그거 그냥 흘러내려와봐 그거 안 땡겨지냐 왜 저거 떠나이스크인가 그냥? 그러게 근데 저기에 진짜 당근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에 어? 방금 띠링 소리 났지? 당근 소리 난거 같아. 오, 오 네. 당근 있네 안해 발로 차. 오 됐다. 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아, <웃음> <웃음> 나나렸어나어 <웃음> 나 <깔렸어>. 제인 <웃음> 들 <들으라. 웃음> 너부터 넘어가봐. 나 이거 당근 때문에. 오오오오오 <웃음> 자리가 아아아형 제발 형 제발 아 저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잡고 가도 되나 저거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갈려고 우리 당근 잡고 어? 찾을까? 살짝 보고 올게 아, 됐다 어? 어? 아아아 살아 살아 살아 어 일단 살아 일단 살아 어나 올라오고 있어 나 올라오고 있어 너왜 여기 내려와 있니? 당근 어쩌라고 <웃음> 당근 좀 챙겨줘 <웃음> 당근 어떡하라고 아아형나 나 지금 목이 <웃음> 나... 나 심겼어 나 지금 심어졌다고 <웃음> 너가 당근 너가 당근이야 <웃음> 나 잘하는 중이다 걸음 주세요 <웃음> 아니 미치겠네 <웃음> 아니 다 구해왔는데 진짜 야 일단 나... 너부터 빼보자 너 뽑아줘. <웃음> 나 뽑아줘 <웃음> 나가고 싶어 너어떻 <웃음> <지금>. 거야 제발 <웃음> 나오라고 <웃음> 아니 진짜 잘하네 이거 그래 이제 여기서 죽진 않는다고 어허 예쓰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지금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얘 내가 오,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 어, 내려오나? 자연스럽게 내려오나? 천천히. 어, 내려온다.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예, 네,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있다. 오고 있지, 오고 있지, 내려온다 이거. 오케이. 예, 내려온다. 밑에서 준비. 아, 아. <웃음> <웃음> 이 떨어졌어. 아, 당근 떨어졌어. 씨. 아이씨. 응? 간편아 나 방금 굉장히 끔찍한 너의 미래를 봤어 아 왜? 뭐였는 굉장히 끔찍한 미래를 봤는데? 어? 어형 미래인데 그건 요오 <웃음> <웃음> 다시 피해 오우 <웃음> <웃음> 다시... <웃음> 둘이 말을 안해도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다시 피했다고 <웃음> 안나뭐와이폰줄알았어 고기, 고기. Nice!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지 man. Yes, sir. Umji, you 이 a t the pumi, umji, you <웃음> 아! 왔다! 아! 아! 아! 그렇님 오셨군요! 그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넘어가!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오 당했어! 이거 오까지! 뭔데? 왜? <웃음> <웃음> 어? 야 이거 진짜 오까다! 오까 억가 너무 심하네! 야 이거. 게임 못하겠네. 오까 너무 심하다 이거. 프로들한테 서버를 따로 줘야 된거 아니야? <웃음> 아니 프로 연습 서버는 따로 제공해야지 롤처럼 아뭐 아마추어 서버를 줘 이래서 프로 생활 어떻게 해 우리가 아씨 <웃음> 엇까 너무 심하네 그냥 그니까 씨. 아 잠깐만 이거 한번더 엇가 되면 네아 <웃음> 근데 이거 말고 네. 다음 탄도 당근 어려운 데 있으려나? 가봐 가봐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알지 알지 당근이 어디 있어더라 여기도 좀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못 껴놓고 아못 어, 껴놓고 아야야아 아. <웃음> 스파이럴 스파이럴 스파이럴 스파이럴 스파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 일단 가 오케이 이거 어어 어, 잠깐만 야야야 예, 예, 다 했다 어나나나 너무 무서워 자 <웃음> <웃음> 잠시만 야 잠시 큰일 났다 이거 렉 때문에. 실내에서 우리 두 명의 몸이 남았을 때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다고. 근데 우리 당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깨기라도 깨는 것도 있어. 일단. 그냥 깨는 옵션도 있어. 네. 이거 진짜 그냥 깨지도 못하면 어 잠깐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야 점프해야 돼나 점프해야 돼나 점프야. <웃음> <웃음> 네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 나 먼저 갈 거야. 나이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미친! 오 어, 어, 어. 어, 대박 대박 어쨌든 했어? 나부터? 아 뭐야 이거? 우와! 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우와! 우와! 우와! 와 잠깐 잠깐! 진정해! 진정아진정 어, 아, 아. 그래서 딱 안전망하고 있어봐 <웃음> 안전 망. <웃음> 오예. 오. 아, 이렉 심하다. 그게 맞긴 한데 지금. 어. 오! 아, 여기 어려웠던 거 기억. <웃음> 좀 길게 늘렸으려서. 아마. 아, 아, 아! 오, 안 돼. 짧아. 오, 됐어, 됐어. 어, 어. 펴, 펴, 펴. 피고? 됐어, 나도 됐다. 피고. 나도 피고. 됐어. 오케이. <웃음> 목만 목만 어떻게 안 되나? <웃음> 됐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저 밑에 당근 있다는 얘기였나? 요 밑으로 가긴 가야 되거든. 어? 발치안 일단... 나왔나 봐. 아, 그런 건가? 어 어. 한발 어, 한번 하면. 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웃음> <웃음> 아, 일단 봐. 일단 다. 일단. 나. 엄마, 엄마. 오케이. 엄마. <웃음> 아, 어 잡아 잡아 잡아. 먼저 가. 먼저 가. 그렇지. <웃음> 저거 거꾸로 이거 동시에 잡아야 되거든. 이거 네.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왜 가지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안돼 가지마가아마아무아도아되아다아이아각아 <웃음> 가지 <웃음> 방송에서 개인 연습해 오니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지만 다음번엔 아니. 아니, 아다